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대정을 부탁드리며 헌혈 일체의 자세로 팬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2022 신한은행 쏠 KBO 리그 삼성라이온즈 홈 개막 공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. t e y 여성 합창단이 불러주시겠습니다 강명구 코치님의 다강하윤야손주인 코치님의 딸, 손. 다음 야 김태군 선수의 딸김송양을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 너무 기다렸던 홍 대막전이라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제 왔고요 아, 진짜 아, 기다려왔어 맞아요 라파 오랜만에 와서 너무너무 너무 좋고요 네, 홍 대막 와서 너무 좋아요 박수 한 번만 부드리겠습니다 <웃음> 많이 못하겠어, 부끄러워. 서 <웃음> 김상수 선수 화이팅. 저희는 그 경남 거제에서 온 삼성 라이언즈 팬이고 코로나가 다시 많이 완화되고 좀 그러면서 다시 2022년을 맞이해서 개막전을 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. 구정 선수, 아 개막전 때못 봐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도 못 보지만 앞으로 항상 응원할 거예요. 아 이것도 잘하니 야지그 <웃음> 못. 올줄 알았는데 보게 돼가지고 너무 너무 기쁘고요. 오늘도 그 예전처럼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올해는 좀더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관중들이 같이 이렇게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했으면 좋겠고 삼성 선수들도 오늘 올 시즌 도 건강하게 좋은 성적을 다들 내었으면 좋겠습니다. 작년에 너무 잘해서 올해도 잘했으면 좋겠고 저희 가족들이 항상 삼성 응원하니까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삼성 라이온즈 파이팅 삼성 라이온즈 파이팅 삼성 라이온즈